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SAT 좀 풀어 드리려고 해요 조금 전에 SAT를 좀 풀다가 다시 좀 끊어서 여기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Scholastic Aptitude t e s t 라고 해서 이 SAT는 미국 학생들이 보는 수능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이 s a t 의 점수가 좀 필요한 학생 특히 지금 절실한 학생이 12학년 1학기 하고 있 학생이죠. 11월에 Early Decision이 있고 Early Action이 있고 Regular이 있는데 음, Regular까지 간다면 좀몇 번의 기회가 더 있겠지만 Early Decision으로 하나의 학교를 선택해서 a p 애야 하는 학생들을 10월달 시험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11월에 이제 음, 그어프라이가 조금 뒤쪽에 있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카이스트를 포함한 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점수가 정말 빨리 어, 한 번만 더 봐서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11월달에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인터내셔널 시험은 어, 8월 27일에 한번 있었고요 10월 1일에 한번더 있고 12월에 한번더 있고 어, 이제 11학년 학생들은 이제 계속 쭉쭉 볼 계획이 있을 텐데 이 11학년 학생들도 아이비라는 학생들은 어 내신을 좀 챙겨야 되기 때문에 12월까지의 점수가 PBT가 마지막이고 내년 3월부터는 이제 칼리지 보드에서 발표한 것대로 음, 디지털화 돼서 뭐한 3시간의 시험시간이 2시간으로 줄어든다. 점수가 똑같이 1600의 만점을 기준으로 해도 문제에 대한 유형은 좀 패턴이 많이 바뀐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 그들이 이제 뭐 기존의 SAT를 공부해왔던 학생이 혼돈을 주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음, 이미, 이제, c o l l e 웹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그들이 이제 올려놓은 그, 디지털 SET 버전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기존에 PBT로 공부를 하고 있었던 학생은 12월, 아, 3월은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 스웨덴은 3월까지 이제, 뭐 PBT일 거다라고 얘기는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디지털에 대한 설명은 여기는 거의 없어요 학생들에게 어, 아이비 학교다 보니까 근데 이제 2년 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다 SAT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음 2022년 8월 27일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서 학원을 다니던가 아니면 바이를 하면서 시험을 봤던 여름 시험이 어 이제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9월 10일날 점수 발표가 있었고요. 어 역시 SAT는 금방 점수가 오르는 그런 시험이기보다는 기존에 본인이 얼만큼 영어에 이야기를 많이 읽어왔고 다방면에 좀박깥 다시 간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또, 위링에 대한 거는 속독을 하면서 정확도까지 높여야 되는 그런 시간 반배가 역시 관건이었고요. 라이링은 어, 그다지 기복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시험을 좀 문제를 풀어봤는데, 음, 기존에 했던 문제를 또 연구포 다시 반복적으로 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몰라요. <웃음> 네. 수학은 제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수학은, 어, 또, 마찬가지, 어, 자연학생들은다 뭐 맞고 한두 개 정도의 실수가 좀 있는 것들의 문제로 변별력을 합니다 그래서 s a t 의 1500점의 관건은 와이링에서 만들어진다가 역시 어 진, 진리입니다 매번 진리에 44문제고요 어한한개 정도 틀려도 어한 10점 음, 정도 20점 정도가 까지다 보니 커브가 좀 세서 음 제가 이제 가르친 학생들한테는 44개에서 42개는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르쳐 왔었고, 어 이제 점수가 이제 나왔는데, 뭐, 열심히 한 학생은 열심히 해서 점수가 잘 나왔고, 안한 학생은 어 조금 뭐 그만큼 예상대로 정도가 나온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8월 27일 날어 조금 지났어요 시간이 어 근데도 요 문제를 해드리는 이유는 10월달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좀 보고 다음 있을 10월 시험에 대비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 문제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Writing and Language 44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만 선별을 했고요 자문제풀는요령과 함께 다시 한번 기억에나는 학생들을 시험 본 학생들, 8월달 시험을 보지 않고 10월달에 시험을 볼 학생들 또 역시 비슷한 문제가 연고부 출제가 되니까 음, 신속 정확도 다 올리면서 문제 푸는 방법 어,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2번 문제가 이제 보이실 텐데요 자 2번 문제는 문제 보시면 어, Set up the discussion that follows in the passage 자 이거 추론지션 문제죠 음, 내용을 읽어야 할수 있는 문제들 그래서 어 내용을 봐야지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가 제가 지금 마우스로 펜을 쓰기 때문에 좀 펜이 약간 어, 글씨가 안이쁜데 순지션 문제 그다음 이렇게 이제 셋, 셋업을 어,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주는 그 문제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어클루션 문제가 또 그런 문제죠. 결론으로 어, 짓기에 좋은 거는 뭘까요? 이 패시지에 어빈 탑의 메인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때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음 그다음에 또 빼냐 안 빼냐 그런거 있죠 음, 이 문장을 여기서 그냥 놓을까요 뺄까요 그거에 대한 이유까지 찾는 문제들 그래서 delete를 하냐 아니면 keep 하냐의 문제까지 해서 이런 문제들에서 여러분들 많은 시간을 잡아먹고 또 심지어 틀리기까지 합니다 자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1번을 풀기 위해서 이걸다 읽어야 되는 전반부하고 후반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어, 이첫 번째 라이 i t i n g 에서 나타났던 이제 지문의 내용은 일본 여자로서, 일본인, 아메리칸 여자로서의 이제 정치, 정에 입문했던 그 여자 일대기를 지금 그린 내용이었었는데, 인 n t r o 이 가장 중요하니까 어떤 내용이 메인 메시지인지를 봐야 됩니다. 자, 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고 세계 2차 세계대전 중에 태어났는데, 음, 뭐, 음, 뭐, 별로 안중요하고요 자, during the war 동안에 no Japanese American solving registrator of h a w a i i 의 이제, 인법부에는 어떠한 Japanese American도 s e r v e 한 사람이 없다. 그러고 나서, US territory. 그러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어떤 내용의 흐름이 약간 반전이 느껴집니다. i 1952년에는 l a s t than a decade after the war,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 어, 10년이 되지 않았을 때 세븐틴 e r i c a n m 칸 n 이 남자가 이제 선출이 됐다고 하네요 상원의원 하원의원에 Despite this greater political representation of Asian-American 에도 불구하고 자, 이 윙크라는 여자가 직면을 했대요 Faced discrimination, 차별 Throughout her educational, uh, professional life 내내 그 다음에 노열이 됐어요. 53년에 그러나 됐는데도 뭐가 어려움이 있었겠네요. 자이 여자를 고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gender 성별과 i n t e r r a t i a l marriage 때문에 자이 여자의 결심 fight uh, such prejudices 이와 같은 편견을 싸우기 위한 결심이 had a taken s h a p during her early, early childhood in a small s h g a r 플랜트는 커뮤니티라는 좀 약간 관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이 뒤에 보시면은 이 민케 챌린징 월드 폴리그래피스 비기는 1956년에 시작이 됐답니다. She r a n t to represent the territory of Hawaii as a non-voting member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자, 그래서 전반부에서 보여줬듯이 이 여자가 어떻게 이제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워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개 진출을 할수 있었는지에 대한 일대기를쭉 그림과 동시에 어이 여자의 어떤 편견을 깨기 위한 이러한 어 마인드는 e a r l 드 e r 가 아닌 앞으로 여자 있을 그런 내용이 좀더 적절하겠죠. 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보기 네 개를 다잊고 적절한 걸 골라야 됩니다. 자 일단 놓친지는 no 좀 아닌 것 같죠. Ultimately, Leonard to become the first Asian American woman decided to elected to U.S. Congress. 자 의회 선별이 된 선출이 된첫 번째 Asian American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어 되기위원인 걸로 결과를 맞,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왜냐면 어, 관련성이 있어요. 왜냐면 하이 문제 자체에서도 파스지에 따르는 거에서 어, 효과적으로 세러을하는 문장을 고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was the evident in her public speech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이거 너무 연관성이 없죠. 퍼블릭 스피치. 자, 그게 뭐였냐? while praise over the course of a career. 자, 이 여자의 경력의 어, 동안에 상당히 뭐 음,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것도 좀 연관성이 없고 i n s p i r e countless people 많은 사람들을 영감을 주었는데 many of whom are a d v o c a t e for social justice today 자, 이것도 어때요 어, 관련성이 없이 좀딴 길로 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뒤에 봤더니, 어, 최고의, 최초의 여자가 이제 됐다라는 거, Asian American으로서의 어, 정치인으로 입문하게 됐다라는 게 일단 세럼 문장으로 좋죠. 그래서 여기서 B가 정답이 됐습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Uh, most effect v i l l elaborate on the sentence's point about mink campaign strategy. 자, strategy에 대해서 이 sentence의 포인트와 어, 효과적으로 elaborate 하는 건 뭐냐. 저, 자세하게, 정교하게 설명을 하는 거를 이제 묻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 American woman would win the vote, m i n k campaign, intensely. 자, 이 위에를 제가 좀 스킵을 했는데, 아까는 좀 읽었지만, 어, l c k e name recognition이 부족했어요. 그니까, 이님에 대한 명성이 부족했다. Among voters. 투표자들 즉 시민 그 사람들이겠죠. Support from the local branch of the Democratic Party and many doubt that a Japanese woman uh, could win the vote. 자 많은 사람들이 음, 여자 즉 Japanese American woman이 이길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의심을 했고 어, 캠페인이 굉장히 intense하게 진행이 됐는데 자뭐하는 대신에 instead of a staging rally 자 이거는 어, 지금 3번 문제가 여기 없는데. rally 음, 쓰였어요. 애프 스프링이 아니라 rally 이제 rally 그 운동이죠, 그죠? 어, 대회 같은 거자 대회에 올라가는 것 대신에 다른 퍼드씬이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she travels door to door throughout the uh, district. 자이 여자의 지역 지구를 다 통틀어 door t 로 갔는데 자, Even though she was not from a political family 자, 이 여자가 정치 가문의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지금 양보강이가 손님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죠그 정치 가문이면 이렇게 하느냐 자 이게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자, 뒤를 조금만 더 볼게요. She ultimately won. 자, 결국엔 이겼대요. 한국에서 But the position disappeared. 1959년에 그 이긴 그 정치의 그 타이틀이 없어졌는데, 그게 언제냐. How I become the U.S. t a t e and thus receive a voting seat in the House of the Representative 했을 때. 자, 일단 5번 문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4번 문제를 일단 풀고 가도록 합니다. 자, no change는 이상했고, and she had a few supporters before beginning her campaign 자 few는 부정이죠 거의 스포러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which was located 자 이게 디스트릭이 로켓이 됐다 라고 해서 지금 쉼표를 짓고 계속적인 법으로 수식을 하고 있는 건데 하와이안 아일랜드 어, 오아, 오아후 지역에 있는 지역을 설명하는 그런 뒤의 문장이었고요 introducing her to voters and learning about her concerns 자 자기를 직접적으로 보호랄한테 소개하면서 그 시민들 즉보호를스가내려 받았죠 어, 투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염려나 걱정거리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들었다 알게 됐다라는 게노울트도울의 어떤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D가 정답이 됐어요 자 어때요? 답은 뭐가 난다? 티가 나요 티가 그쵸 음, 잘 썼어요 글을 그 다음에 오답도 티가 난다 어떻게 너무 빠져 그 다음에 무슨 단어 하나가 핀트가 나가던가 그래요 그래서 모든 시험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오답에 어 많이 쓰이는 것이 wrong combination 잘못 조합을 하는 거그 다음에 어 irrelevant 이것도 이제 잘못 조합어 관련성이 없겠지만 자그 다음에 non-mention 언급되지 않은 거또 too exaggerated 너무 강조하던가 또 뭐좀 과장하던가 이런 것들이 좀 오답 이용이 많습니다 자 5번 갈게요 which choice p r o v i d e conclusion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론 내리는 문장으로 좋은 건 뭘까요 most relevant to the paragraph 여기서 paragraph main discussion 자 우리가 paragraph main discussion은 아까 좀 전반부를 제가 읽어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population size 오버를 그냥 노치인줄 간다면 population size of the state determines how many sets a it gets in the US uh, representative 자, 그 주가 있잖아요. 하와이가 이제 미국 주로 들어갔지만 그 주의 어, 인구의 사이즈가 몇개 좌석이 있는지 즉 하원의 몇 개의 좌석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결정한다. 즉,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좌석이 많아야 되고 적으면 좌석이 적다. 그얘기요 지금 그게 아니죠. 완전히 엉뚱한 얘기로 결론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학 생각할 때 나무를 이렇게 그려요. 나무. 나무를 그리는데 여기 인트로덕션이고 나무의 가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가지들이 무슨 역할을 해? 어. 이걸 서포트 하는 역할을 하죠. 양념을 촉촉 쳐주는 거예요. 메인 패스지는 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양념을 이렇게 받아, 받아, 받아, 이게 어떻게 조금 더 강화되게 인포스먼트가 된 상태에서 딱 하고 여기서 인클루, 인클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포로 빠지거나 이런 딴 얘기 하는 그런 서포트를 하면 안 되겠고, 이 위에 있는 인트로덕션의 내용이 힘을 받아, 리인포스드가 된, 아컨클루전으로 uh, 내용을 조금 더 강화된 내용으로 확실하게 아 내가 이 시작으로 얘기했는데 아, 이렇게 봤더니 이 얘기를 이 얘기 때문에 했구나 이러한 얘기들이 바로 가지치기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컨클루전은 인스트럭션과 굉장히 유사하던가 아니면 여기 힘을 실어 더 꽝하고 설득력이 어, 끝내줘야지 마무리를 짓는 그런 게컨클루전입니다자 At this uh, a time, Ming was also raising her daughter. 자 애를 키운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나가지요. ran for the new position but lost the primary election to 지라는 사람 the first japanese american in congress. 대니라는 이름을 봤더니 자, 일본 이름 맞지만 끈이 남자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새로운 어 없어졌으니까 자석이 어 새로운 어떤 의석을 위해서 싸웠고 근데 졌대요. 음, 자 이거는 예비 그 선거에서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첫 번째 이제 그러니까 남자의 의회에 발을 들였던 사람한테 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이게 컨클루전이 마지막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파스지에서의 내용이니까 여기만 봐야 하는 거예요 앞에 그 인출덕진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되네 여기가 패세지라면 이 나무가 이 나무 위에서 얘기한 거와 연관성 있는 컨클루전이 여기 있어야 된다라는 걸볼 때는 자, 이 민크의 Challenging r o e to the p o l i t i c o f i c e Begin이 1956년 시작이 됐다. 자, 여기서부터 어때요? 순탄치 않았다는 걸볼 수가 있었네. 그렇죠? 자, 이렇게 순탄치 않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 여자가 어떤 성공을 거둔는 거에 사례를 좀 약간 교훈적으로 숨길 SET 지문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순탄치 않았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졌어. 음 자석을 땄는데도 그 자석이 없어지는 바람에 다시 새로운 표시전을 위해서 어, 선거에 나왔는데 졌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용이 흘러가면서 마지막에는 뭐 성공적인 그런 일렉션을 뭐 했다라는 게 이제 마무리가 됐겠죠 그래서 C가 정답이 됐고 만약에 깔름직하면 D를 또 읽어 봐야 돼요 하와이 a i i is only state made up entirely of island and i s tropical climate 왜 날씨가 왜 나와요 그쵸 자, 이게 너무 오답의 냄새가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답 처리 자, 7번으로 갈게요 자요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8번 문제 인솔션 문장에 삽입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지문을 좀 이렇게 음, 좀 했는데 자, 제가 좀 빈칸으로 이렇게 좀 가도록 할게요 자 7번 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풀때음한 17개 많으면 18개 또 적으면 한 15개 14개 정도의그 그레머리컨 어떤 세그먼트가 있어요. 그, 것만이 공부하면, 거기서 다뤄지는 문제들이 다 SAT 4 3문제에 다뤄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풀수 있는데, 좀어렵더라고 느끼는 것은 역시 어휘가 해석이 안 되는 경우, 내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속도가 안 나는 경우, 그 다음에 앞에 읽었던 내용이 블러리한 상태에서 쭉쭉 내려오다 보면은, 어, 내가 읽은 게 뭐야? 이러고 이제 찍게 되는 걸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자, 그 14개나 17개든 그 카타르기 중에 뭐가 있냐면, 또 shorter, the better가 있어요 짧면 짧을수록 좋다 이거 하고 redundancy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거를 피하라는 게 있어요 또 wordy가 또 있어요 wordy 너무 말이 장황해 이런 그런 카타리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야심차게 she again, 다시 한번 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있는데 once more 또 쓸까 이게 바로 redundancy예요 반복이 됐다는 얘기죠 아, 어디에 제 돌아갔냐 second time 자, 이게 어기인데 세컨드 타임또쓸 필요가 없었고 grassroots advocacy 자, 이게 이제 민주 그런 시민의 어떤 목소리 응원하는 그런 쪽으로 돌아갔다 이거거든요 자 redirect 자, turn인데 이걸 또써 깔끔한 게 좋지 the shorter is better redundancy 어디 안는거다뺀자 그래서 b가 정답이 됩니다 자 8번 자 인설수 문제는 모든 시이다 똑같아요 어디서 힌트를 얻는다? 그문장의서 힌트를 얻으세요 h 캠페 campaign was a s t a f with the volunteers d e d by small individual donation 자, 이 여자의 캠페인이 언급이 됐다 라는 거는 앞에서 캠페인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줬어야 돼요 이게 직접적으로 단어를 썼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캠페인 얘기를 했든 그 다음 자리가 바로 이 문장에 들어갈 자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어 1번 이것도 표시를 하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떤 거는 after before 섞어 놓는 게 있고 이거는 지금 다 일제히 after after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after before 섞어 놓으면 여러분들 ABCD를 자리를 이제 이렇게 찍어 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어 그냥 그렇게 혼동되지 않지 만 그냥 찍어 볼게요. 1번 뒤에가 여기가 A. 2번 뒤에 자르니까 여기가 B고요. 자, 3번 뒤니까 여기가 C입니다. 4번 뒤가 여기가 D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캠페인 관련된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 캠페인. 음. 자, 그러면, 일단, 이쪽에서는 캠페인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쵸? 자, 쭉쭉 가면은, her ability to rally. 자, 요게, rally가 people to her cause. 이게 바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끌어들이는 캠페인의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She overcame great odds to win the election. 자, 그 정답. 음, her c a m 은 v a l e n t 와 사람들이 많이 또 small individual donation에 어떤 어그 금전적인 그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ability to rally people her campaign이 여기서 들어가야 됐던 자리 그래서 d가 정답이 됐어요 자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어떤 게 좋은지 어, 또 보시면 은 that in 2002뭐 2002년에 사망을 하신 것 같고 her career에서 The uh, champion by mink were women's r i g h t authoring, registration, bearing gender, discrimination in education and expanding the opportunity for women. 자, 여자의 직업의 확장과 교육에 있어서의 어, 어떤 성적인 차별에 대한 어떤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많이 어떤, 그, 공원을 세웠던 얘기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authoring, authoring. 자, authoring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 문의하는 거예요. 음, 이 very, gender-bare description에 대한 이 r e g i s t e r n authoring을 한다라는 건이 여자가 직접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dangling modifier, 즉, 분사 구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authoring을 한다라는 주제가 여자니, 앞에도 여자가 와야 돼요. 음, 그래서 mink, c a m p i n g woman's right 자 바로 d가 정답이 되는 문제였어요 었 이걸 이제 m o d i f i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dangling modifier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같은 주어가 빠졌다 라고 봐서 이 조가 선바지 사람이다 보니 앞에서 사람이 주어야 된다 그래서 d가 정답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됩니다 자 13번 자, insertion 문제인데요 an alternative model of slow fashion emphasizes environmental accountability over speed. 자, speed란 얘기가 나왔고요 But, 그러나, that model, 인텔 어떤 게 수반이 된대요. high financial costs uh, from apparel makers and uh, customers. customer가 의류를 만드는 업체에 대한 어, 많은 그런 재정적인 비용이 뒤따릅니다. 이런 얘기에요. 자, slow fashion에 대한이 환경적인 어, 문제를 책임감, 이런 거를 이제 소명하는 거를 강조하는데, 그게 스피드가 이제 언급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스피드의 언급이 좀 있었어야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low fashion의 alternative model이니까 당연히 앞에 slow fashion이 언급이 됐어야 됐고, 한번 볼게요. 자, slow fashion forward. For decades, the fashion industry has relied on fast fashion에 많이 의존해 왔습니다. 자, 이건 뭐냐. A production model in watching new clothing. It made a quickly, 빨리 만들어지니까 fast fashion, fast fashion, s h i o n t i o n u t i o n u s l y a c r o u s l y a s r o s t s h e g l t h e o l e o b e 자, 빨 t 만들어 h 빨리 보내고. t h e o l t h e o s t a r h e s a r h e a p 싸고 h e a p t h i t h e y c a r r y s t i f f e o n a o n t a o n s t a o n fast fashion, fast f s i o n fast h i o n a s t h o f s t h e o s h o a s h a h i h i o a i a 그죠? 어, 약간, 좀, 케미컬도안 좋은 환경에 저해하는 그런 게 사용이 될수 있을 거고. f a l fashion required the use of harmful chemical to produce large quantity of mostly synthetic textile. 합성섬유 같은 거. 자, 더욱이, those textiles are prone to 어떤 경향이 있대요. stretching하고 tearing. 자, 이게 어떤 결과를 났는데요. clothes that end up as a non-biogradable. 자, 이게 이제, 어, 빨리 이제, 그 쓰레기로 소각되는 게아니란 얘기예요 almost as quickly as they are c r a d 자 그것이 만들어지는 속도와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좀 오래 어, 이게 이제 땅에 묻히든 벌리든 어, 그냥 어, 소각 처리되고 나서 없어지기까지 오래 걸린다 라는 얘기예요 합성섬니다 보니까 for slow fashion for slow fashion을 위해서 to succeed 이게 계속 이제 성공하기 위한 수업하시는 uh, 위해서는 c 8 2 7치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속도 얘기 나와야 되겠네요. Quickly. 자 이게 만들어진 속도만큼이나 그렇게 non b i o g r a d a b l e waste 자 이거에 대한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여기 있는 속도 얘기를 한 자리가 좋아서 4번 뒤에가 정답이 됩니다. D가 정답이 됐고요. 자 14번 가도록 할게요. 자 14번은 on the other hand. 반면에 한면에 뭐 이런 얘기할 때 on one h n d 한 면으로 볼 때는 우리가 손바닥에 이렇게 있으면 한 면을 얘기하고 뒤집어서 반면에 그래서 하나에 대한 얘기를 얘기할 때 양면성을 얘기할 때가 있고 그냥 얘기를 하다가 다른 면으로 볼 때는 그러면은 꼭 반대 성향이 아닌 다른 면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법 문제니까 on one hand 한 변으로 볼 때는 The Company Manufacturer Processes Yield 자, 여기서 Yield가 동사이기 때문에 일단 복수 동사가 되므로 어, 복수 명사가 와야 되는 게 맞는데 자 지금 소유격이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주호가 어, Less Fabric than the Chemically Intensive Method Used in Fast Fashion에 사용되는 이 그러한 화학적으로 많은 그런 어, 어떤 어 성분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만들어내는 패브릭 보다 더 적은 패브릭을 만들어 낸다 라는 거예요 이게 상, 생산을 해다 산출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컴퍼니 회사의 회사가 소유하는 manufacturing p r o c e s s 가 되네요 그래서 요거를 다 충족하는 게 바로 d 가 정답이죠 자 충족한다는 말은 뒤가 아, 복수 동사가 있으니까 복수 주어자그 다음에 회사가 한 회사 더 가리키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 원 n e 니한 회사가 이렇게 일기 했기 때문에, 이, 그 회사, 앞에서 언급된 그 회사의 제조, 절차 과정들에 해당이 되는 t가 정답이 됐습니다. 자, 15번. Which choice most effectively combined? 자, 문장을 붙이는 거예요. 음, 이렇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읽다가, 어, 영어공부학생 학생들은 조금 더 내추럴하게 나한테 좀 들리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하는 게좀 좋고요. 자, 보도록 합니다. u uh, in fast fashion인데, and their associated costs, they are higher. 자, 여기서 R이 여기서 지켜진다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then the with mass production of synthetic. 합성성류의 어, 많은 그런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높다라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음, Fast Fashion, 지금, 어떻게 묶었냐면은, 이렇게 이제, 기호를 넣네요 자, 기호를 넣었다라는 거는, Fast Fashion, they h v e a s s o c e cost. 자, those, 어 h uh, a s o c i associated... t e o s t 도우지는 일단 안 돼요. 왜냐하면, 이 cost는 앞에 언급이, 여러 가지로 언급이 됐었어야 돼. 근데, 돈 얘기는 여기 안 하고 있죠. 그죠? 앞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도우지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제, 제껴놓고. 자, 그 다음에, 음, cost associate. 이것도 이제 너무 월이 하죠. 이렇게 쓸 필요는 없겠고. 자, df associate cost. 자, 이것도 너무 월이 한데, 일단 fast fashion이, n 그리고 관련된 비용. 그러니까 앞에 언급을 했으니까 관련된 비용이, 이제, 덜을 묶어진 거예요. 이거는 도우지가 여러 개 언급이 됐었어야 됐으니까 제가 지운 거고, 여기서는 그와 관련된, 즉, fast f 과 관련된 비용을 얘기를 하니까 특정인 관계로서 덜을 쓴것 뿐입니다. 자, 이것이 are much higher than with the mass production center 이거 생산하기 위한 것보다 훨씬 높다. 자, 그냥 단순히 등이 접수서 end로 연결하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오답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게 좀 끌릴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제 요런세미콜론는뭐 소나 에즈나 비커즈나 이런 걸 대체할 수 있을 때 이걸 쓰는데 어, 굳이 이 데이를 그럼 뭘로 받아? 응. 음. 그쵸뭐 받을 게 없어. 어, 폴사시스로 받아 데이를. 자, 이게 너무 불분명하죠. 그쵸 그래서 어소세일 커스 cost, 그 커스가 뭐보다 더 높다. 그래서 이 지금 이 데이가 vague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답 처리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두 문제 남았네 음. 자 언제나 마지막이 보일 때좀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네자 21번은 대명사 문제인데요 정답은 upper maker 였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읽을 때 아무리 upper maker 같다 할지라도 어좀 accuracy 그러니까 정확성 그 다음에 또 concise 명료함을 주기 위해서는 언급을 해주고 갈 필요가 있을 때는 어 이게 오해의 지를 불러일으킬 때가 좀 그렇습니다 자 대신에 뭐, The resulting textiles are substantially sources and non-polluting and can be very robust circular system 자 help reduce the cost associated with the slow fashion while building the royalty a m o n t environmentally Conscious Customers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데이가 언급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복수명사가 테 t 크 l e 도 아닐 거고 주체는 어떤 동작을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h e l p Reduce the Cost를 할수 있는 동작의 주체가 바로 옷을 만드는 업체겠지. Customer도 아니고 It는 그것이면 하나고. 그래서 답이 불특정의 다를 나타내는 Apparel Makers를 받는 디브. 바뀐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베이그 해서 안 돼요, 이건. 대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복수명사가. 자, 2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시제 문제인데요. 여러 시제는 푸는 요령이 조금 있는데, 일단은, 음, 조금 맥을 같이 해야 돼. 갑자기 과거 갔다가 미래 갔다가 막 이렇게 뛰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잔잔스럽게, 어, 이렇게 같은 시 선상에서 얘기하는 게좀 안전하긴 합니다. In return, uh, as prices fall. 자, 기게 무슨 시제예요? 음, 현재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나 가격이 떨어지면서, 여긴 떨어지면서로 해석하는 게 맞겠네요. 가격이 떨어지면서 더 많은 커스터을들은 environmentally friendly purchasing decision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while enjoying access to long lasting clothing. 자, e c o textile. 컨설턴트 이 사람이 n o t e 이것도 현재예요 대리아를 얘기를 하는데, fast fashion will likely always hold the advantage in terms of the price tag. 자, 자, 어, 쇼핑객들이 볼수 있는 price tag에 관련된 그러한 어드밴스 장점들을 항상 가지고 있을 경향이 높다. fast fashion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대요. 자, 이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어떤 특정 과거의 시점에서 떨어진 가격이 얘기 아니라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더 많은 커스머들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그럼 특정 사실에 대한 바탕을 기준으로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베이스런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요 자 이거 더욱더 안 되죠 자 이거 안 되면 이것도 안 되지 자 그래서 답은 우연 어떤 경향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해서 어떤 게 일어나면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얘기가 되어지면서 뒤에도 현재 혹은 미래에 대한 경향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C가 정답이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었어 네, 다시 가다듬고 어, 갈게요 자 25번 음, 어려웠네 지금 제가 고른 문제는 솔직히 이제 막상상상상이 아니라 중상 음, 중도 있고 상도 있고 좀 이렇게 난이도가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한 1400이 안 나온 학생 1,350이 좀안 나온 학생들이 아마 이 문제에서 많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자, 25번 문제가 아니라 29번 문제, 인설션이 좀 음, 많이 나왔던 8월 27일 시험 문제인데요. 자, 또 볼게요. This introduction. 자, 이런 것들이 단서요. 예 This, 지시 형용사, 지시 대명사, those, that. 자, 이런 것들이 가까이서 있기 때문에 이 introduction은 자, 그럼 앞에 이게 언급이 된 상태에서 이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는 어떤 유형도 있어요. However, uh, 뭐 therefore, 음, according, 이런 접속부자들이 앞에 내용에 맞게끔 뒤의 내용으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그 단어 가지고 또 풀어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set the stage for the reaching e r play between different musical influences that follow 라고 얘기 했어요. 제 29번을 풀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sentence 2. 여기. after니까 3, 여기가, 어, after니까 여기가 A네, 그죠 여기가 A, 3 다음이니까 B, 자, 4 다음이니까, 음, 여기가 C, 자, 5 다음이니까 여기가 D네요, 그쵸? 음. 자, 그러면은, 뭔가에 대한 소개나 아니면은, 아, uh, 인트로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입 부분일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게 음악이기 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음악 얘기를 쭉 하고 있었던 내용을 보자 하면은 음, 야 어, 라이야이. 자, 이게 알제리안 그런 아랍식 언어 같은데 자, 미 t 보 e s h o r t improvisation. 자, 이게 이제 짧은 그런 도입부를 나타내요. 음, 즉흥 연주 자 이게 played on a banjo 로 연주가 된답니다 자, 무엇으로 하기 보다는 rather than 자, 이 악기 모르니까 지금 쉼표에서 동격화 시켜줬죠 a 아, stringed 이게 현악기 instrument traditional use for the tqism 이라고 해서 그 앞에 부분의 도입 부분을 보통 알주리안 뮤징이, 어, 현악기로 쭉 깔아 썼어요. 근데 그거의 전통 오기보다는 벤조는 현악기긴 한데 튕기는 그런 기타 같은 악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도입 부분을 시작한 이 음악을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음, 그래서 이 음악이 다른 전통적인 그런 것보다는 약간 인터내셔널 요소들을 각각 이제 이렇게 접목시켰다는 내용이 앞에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어, 소개가 아니라 그 도입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도입부분은 어, 굉장히 리치한 인터플레이를 만들었대요. 자, 그것이 비트인 디퍼런트 뮤지컬 인플루언스들에 따그 다음에 이어질 거에 음악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음악 요소들 사이에서 인터플레이 역할했다라고 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i m p r o v i s i o n with start. 자, 이 부분이 있었어요. Begin with. 자, 이게 이 this introduction을 s i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정답이 이 자리였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아닌 2번에 주니까 A네. 그래서 A가 정답이 됐어요. 어렵죠, 그렇죠? 자, 32번으로 가도록 합니다. 자, 32번은 어,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거 부분이 앞에 있었어요. 음, 그 32번 문제 먼저 볼게요 자, provide a vessel transition from the previous paragraph to the information to follow 자, 아까 얘기했던 트랜지 문제 내용을 알아야 지을수 있는 문제 despite the, its popularity 자, 이 인기에도 불구하고 이게 fully genre가 됐대요 음, 그러면서 이제 이두 개의 문장을 붙이세요 가 33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그 노래 제목이잖아요 얘가 lyric to 그 이게 쓰여졌다 이렇게 일하는데 이거는 없애야 된다라는 게 답이었고 자 They resonate with the Algerian experience f a w l i n g conflict to 자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가사예요 How many travels be for you 자 have I s o l v e the path with similar results How many cities and deserts have I roamed The song asks echoing the timeless m o t i f of wondering and nostalgic longing the song popularly demonstrate the ability to reference traditional Arabic folklore while remaining relevant to modern d a y Algerian 자 그래서 이제 전통과 어떤 m o 같은 그두 개의 영역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어, 노래를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그 Y.A.라는 것이 이제 가사도 나왔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 인기에도 불구하고 이게 플루이드 장르다. 이거는 양보관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as 이 노래가 보여주듯이 이게 굉장히 플루이드 장르다. 왜? 머 n 과 i s t a 거를 다아우르는 거. 자, 이게 정답이 됐네요, 그렇죠? 자, 모모에도 어, 상관없이, often blunt. 자, 이게 blunt l y r i 과는 상관없이 그래도 이랬다. 자, 이것도 틀렸고, due to international appeal. 자, international로 어필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유는 확립이 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 자, 35번 갈게요. 자, 이 문제가 마지막이네. 오케이. 자, 이건 이제 p u n c t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이름이 나오면,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면, 엘리자베스 여왕 이제 서거하셨잖아요. 자, 엘리저베스 세 n d 기다 q u 마 찍고 of t h 이날에 k i 가 이렇게 얘기할 수있어 왜? e v e r y 다 알기 때문에 이거는 그럼 무슨 기호예요? 구현 설명의 기호가 됩니다. 자, 근데 어, 직함을 바꿔, 음, 이런 식으로 뭐 q 얘기를 하면 어, 이 이날에 k 덤의퀸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신표를 읽진 않겠지 왜 퀸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이 사람이 중요하니까 이 사람 중에 누구인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 넣기 때문에 이신표는 항상 부연설명 부사 같은 그런 어떤 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 만약에 크리스틴, 크리스틴, 케이 그리고 콤마하고 바이올리스트 그러면 괜찮지만 지금 바이올스트가 먼저 나왔다고요 그럼 신표를 여기서 찍으면 안 돼요 왜 바이올리스트 이 사람이 누구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같이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는 게바우스는 가사 명사인데 바우스스트인이 사람이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묶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쉼표 쉼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뒤에 쉼표 들어갈 수 없다. 자 여기 당연히 없죠. 자 그러므로 A가 정답이 됩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여기 그대로 답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et 여러분 10월달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라겠고요어그 다음에 장기간이 아닌 단기간에 좀 점수를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제 사이트 들어가서 어 문의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어떤 지칭이라든지 아니면 기출문제에 대한 문제 어, 자료가 좀 필요하신 분들, 그다음에 음, 문제를 풀었는데 어떤 문제 정답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제가 전 문제 기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궁금증 이 있으시면 또 질문하셔도 되고, 10월 달 시험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그거에 대한 문의 역시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이트 아시죠? 그래서 SAT 좀 어, 점수 급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 필요하신 분들, 어, feel free to ask me, 오케이. Okay? 자아 i s h you 게 you know,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yeah.